핫도그를 먹어볼까, 뿌링클 가루 뿌려서. 소프님 레시피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똑같네. 핫도그를 먹어볼까, 뿌링클 가루 뿌려서. 고고한 치즈향, 달콤, 사르르 환상적이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엄밀히 말하면 진짜 뿌링클은 아니고 뿌링클 맛이 나도록 만든 가루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한 95% 정도는 맛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뿌링클 가루를 막 뿌려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가루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소프님께서 뿌링클을 만드신 영상이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먹으면 구분 못할 거예요. 진짜. 다음은 감자도. 감자도 잘 어울린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것같아 핫도그를 먹는데 뿌링클 시즈닝이 뿌려진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는 맛!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자체로는 진짜 짠맛이 거의 없거든요? 음, 맛있네. 약간 이런 느낌? 짠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달, 살짝 달면서 뭔가 그 치즈맛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맛인데 소시지랑 같이 먹으니까 좀 짭조름하네. 그래서 아까 통모짜 먹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통모짜가 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행복. 깔끔 전보핫도 아이 근데 자꾸 턱이 여기 다 가지고 얘를 좀치워놔야되겠어 아, 이거 어떻게 만들냐면 시중에서 파는 치즈 시즈닝을 구매한 다음에 그냥 그거만 이렇게 뿌려서 먹어도 어 뭔가 맛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나네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파슬리를 싹 뿌려줘요. 그러면 어좀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핵심 비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진짜 똑같아집니다. 뭐냐면 소프님이 알려주신 건데. 슈가파우더를 소량 섞어주면 이딱 먹었을 때 알잖아요 그 슈가파우더가 딱 닿으면 그 약간 스르르 녹는 그 느낌 그게 갑자기 딱 살면서 맛이... 어?! 야 이거 식감까지 완전 뿌링클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요 거 제가 산 재료 똑같이 사가지고 치즈 시즈닝 5스푼이면 슈가파우더 한한스푼 정도를 넣고 섞어준 다음에 뿌리면 진짜 맛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위에 파슬리. 자, 꼭 해드셔보세요. 강춤이다 진짜 완전 근데 개인적으로는 통모짜랑 먹는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 전보 핫도그랑 감자 핫도그는 그 짠맛 때문에 이 뿌링클 가루의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 같이 곁들여서 어! 맛있다! 이런 느낌 확실히 드는데 통모짜 먹었을 때처럼 허! 오! 대박!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그래서 통모짜를 사다가 꼭 한번 뿌려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